그 오늘 짜파게티 먹잖아 응. 어떻게 생긴지 알아? 응. 보여줄까? 응. 엄마 맛있게 끓여줄게 같이 먹자 네, 네. 테리는 먹으면 안돼 조금만 더 풍면 어아 애기는 응. 먹으면 안돼 맞아 애기는 먹으면 왜안 돼? 배탈 나니까 배탈이 안안날것 같은데? 배탈 나 배탈 나? 배탈 나면 어떻게 너무... 병원에 가 병원에서 왕주사 맞고? 응 그리고, 진찰할 게가 엄청 많아. 시계도 어. 있고, 음. 그리고, 진찰할, 진찰할 때도 있고, 음. 그리고 주사도 맞아야 돼.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음. 좀더 크면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야. 아, 어, 알겠어. 나 그... 애기 때못 먹었는데. <웃음> 오늘은 족가락고도 음. 할래. 어, 알았어. 동그라미가 없네. 동그라미 없는 그냥 어. 젓가락? 그래 원래, 원래. 짜장 사파게티는 응. 젓가락으로 먹는 거야 원래 포크는 조금 더못치을것 같아 근데 포크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데? 한번 도전해보자 응. 그거 뭐야? 새끼손가락 어디 들어가 있어 지금? 봐. <웃음> <웃음> 응. 음. 맛있어. 맛이 어때? 음, 맛있어. 요 맛있어? 음. 즈 오즈. 엄마도 맛이 맛있... 긴장되죠? 어? 엄마 맛이 긴장되죠? 긴장되냐고? 즈오 응. 먹으 긴장돼? 응 <웃음> 원래 그래 그래? 응 원래 그러는 거야? 응 응. 응. 진짜로야 진짜로? 짜로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짜도짜로야 진짜로야 엄마 근데 이거 안 먹혀줘 먹어줄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넣렇게 하면 이렇 줄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빙빙 면 이렇게 하면 렇렇게먹면 이렇게 하면 이이렇어 하면 이렇어어 난왜 계란 안 넣었어? 넣었어. 계란 넣은 거야. 음, 응? 다안 보이는 거 같아. 딱 넣으면 더 맛있다. 근데 계란 안 넣으면 응. 좀안맛있어 아, 진짜? 음. 음. 시는줄 아시네요. 음. 맛있다? 음. 너무너무 맛있어. 음. 응. 너무 맛있어. 음. 응. 응. 먹고 싶어도 참어참어 응, 참아도 참어. 돼. 응, 음. 응, 응, 도아니니까 응, <웃음> 응, 응, 참으면 안 되고 <웃음> 먹는 건 참고 응. 좀 응, 을줄 안다. 이거 었어 잘했네 짜증 이제 그래, 나 자꾸 끊으니까 짜파게티 맨날 먹을 수 있겠다 나 응. 맨날 먹으면 안되지 그래? 말로 어? 응. 여러가지 골고루 먹어야지 여러가지? 어, 응 밤... 계란도 먹고 반찬도 먹고 그러고 또 그러면 짜파게티 먹을 수 있어? 응 쓰지 아, 그래? 잘 난...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또 먹을 수 있어? 응나 음. 그럼 매날매날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 음. 맛있다 태이안 먹어서 조금 준 거야 음. 밥안 먹어서 태이 조금 준 거지? 맞아 이제 밥 먹어야지 나 짜파게티 다 먹고 밥다먹고나 젤리 먹을게 응 음, 알았어 못 먹었으니까 알았어 나 젤리 너무 좋아하고 음. 그러거든 어. 아마야마이츠도 아니, 좋아해 마이츠 좋아해? 응 엄마도 마이... 엄마 새콤달콤 좋아해 새콤새콤? 새콤달콤 뭔지 모르지? 응언제사 먹어볼까? 응 나도 같이 먹자 응? 응? 나못 먹어봤으니까 새콤새콤 맞아 안 먹어봤나? 먹어본 것 같은데? 아닌데? 안 먹은 적 없는데? 응? 응. 빨리 먹어야 돼 왜? 응? 안그러면 불어. 불어. 가 뭐야? 뚱뚱해져 뚱뚱해지고 맛없어져 <웃음> 라면이 가래떡만 해져 가래떡만 해져? 어. 뭐야? 에이. 진짜로. 진짜로. 요응로진짜지먹짜로진 포크해야겠다 포크 포크? 응포크로 속도 좀 내보려고? 응로 엄마 이거 응. 엄마이거자 응. 음. 역시 빨리 먹는데 포크지. 초콜렛은 음. <웃음> 음. 잘하는 건데. 응. 봐봐. 그래. 응, 잘하네. 불도 말아가지고. 응. 혜리야, 유치원 어때? 유치원. 응. 유초는 짜파게티 안 주는데. 음. 근데 유치원 생활이 어때? 재밌어? 응. 음. 뭐가 제일 재밌어? 음 요리하는 게. 요리도해? 응. 음. 진짜로? 가, 가짜로 장난감. 아 장난감으로 요리하는 거? 음. 소꿉놀이하는 거? 응. 음. 응. 음. 음. 가짜로 냉장고 있다 진짜? 응. 음. 엄마는 늦게 해서 응? 엄마 늦게 하지마 늦게 하는게 뭐야? 아니 그러면 매워진다고 하는거야 늦게 먹으면? 응 아니야 매워지는게 아니지 뿔치 이게 왜 매워져 뿔었지 늦게 먹으면 음 너무 맛있다 그래. 음. 음. 아빠도 이따가 줄까? 아빠는 주지 말자. 왜? 우리만 몰래 먹자. 좋아. <웃음> 아빠는 다른 맛. 어? 다른 맛? 응. 우린 짜파게티 먹고, 응. 아빠는 불닭볶음면. 응. 매운 거. 응. 숟까락 <웃음> 엄청 매운데? 배야 하는데? 배야 다른 거 주자. 다른 거? 응. 그러면 뭐 줘? 안 매운 거. 안 매운 라면? 너구리.. 너구리 라면 어때? 너 어떻게 알아 너구리? 너구리 라면 어떻게 알아? 너구리 라면 아빠 주는 거 어때? 너구리 라면 그래 난 짜파게티 뭐? 먹고 응. 엄마! 응나 하나만 사나 먹으면 좀맛있어응 그러면? 맛있었어 응 둘이사 하나 같이 먹으면 엄마 더 맛있어져. 아 혼자서 먹으면 맛없구나. 근데 둘이 먹어도 맛있다. 와, 엄마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겠네. 응. 음. 꿀맛이야? 응. 꿀맛이야? 응. 그러면? 계란은 있으니까 계란 맛. 계란 맛? <웃음> 떡전하고좀기축하게유어한 <웃음> 응. 음... 응. 뱀같아 뱀같아? 뱀? 뱀 <웃음> 진짜 뱀같다 응 그치 응. 우와, 진짜 맛있겠네 응. 뇌같아 그리고 뇌? 네? 응 뇌도 <웃음> 이렇게 꼬불꼬불 생겼다 헤드 머리도 지금 꼬불꼬불해. 까파렌트 같아. 그랬어 말랑말랑해. 그러는 <웃음> 음, 그런데 맛은 엄청 좋지. 음, 내맛 이거 먹고 머리 똑똑해지, 내 똑똑해지는 거 아니야? <웃음> 왜니까 어. <웃음> 헤리야, 요즘에 응. 좋아하는 노래 뭐가 있어? 메리가랑 아안놀거인터디엄노 응. 인터디엄노랑또 메리가. 면발이 춤추는것같아 해리가 먹을때마다 엄마 응. 음, 다 먹었어? 맛있다 어. 해리도 이제 엄마 다 먹어. 이제 밥먹자 대리도 넌 못먹어 뭐난 근데 다먹었는데 응. 다안 먹었는데? 음, 더 먹어 너 지금 젤리 받아먹고 너무+ 너무 빨리 먹은 거 아니야? 응쪽짤하다 음. 짭짤해 응 음. 짭짤한 게 뭐야? 짭짤한 게 짭짤한 게 뭐야? 쪽정 짭짤 어. 게뭐로쪽짭짤후게로짭짤 짭짤한 게 뭐야? 쪽정 짭짤아짭짤 짭짤한 게 뭐야? 쪽정 짭 아빠, 아빠도 쩝쩝해서 맛있 응. 먹었지? 어, 나도 스파게티, 아니, 스파게티도 너무 쩝쩝해서 먹었고, 응. 그리고 김도 쩝쩝해서 먹었고, 응. 그리고 나, 그리고 짜파게티도 쩝쩝해서 맛있고그런 거야. 아, 어, 알았어. 네안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돼. 너무 응. 매워. 응. 어? 초등학교? 아, 니못 가지? 아직 너무 어리지? 음... 3년 후에 가는 거지? 엄마, 엄마, 엄마, 어려워. 한글이아 갖고 안 잘린 안 돼. 짜파게티 담고 키스보 모른다. 그냥 키스히 해보자. 근데 초등학교는 한글 할줄 알아야 들어가는 거야. 마 <목소리> 4, 다, 사, <다, 다. 웃음> 뭘 사고 싶은데? <웃음> 먹는다. <목소리> <목소리> <맛있다>?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너무 비싸